아우, 얼른 가. 엄마한테 씻어야 돼. 나가. 나가, 나가. 그러지 마. 기다려. 기다려. 엄마, 엄마 씻어야 되니까 기다려. 여러분 다될거예요 아하,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, 얼른. 엄마 씻어야 돼. 문 닫습니다. 클로즈. 아하, 얼른 나가세요. 엄마 씻을 거예요엄 씻을 거야요 엄마 씻을 거예요 왔고 왔고. 엄마 씻자? 아프게 무어 어픈 뭐올거 어픈 뭐올거 쌀이 나가! 얼른 나가! 저리 나가 좀 나가!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나가! 아, 얼른 나가! 엄마 씻어야 너를 가황 나가!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문, 오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 나가주세요. 나가주나가주나가주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 나가주세요. 나나가나가가가나가나나가나가나가나가 아니 나가라고 누가 겨우? <웃음> 엄마 화장실 갈게 자나둘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<웃음> 미쳤네